예 <웃음> 진짜로 <웃음> 거꾸로 친 건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편의지 정소윤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<웃음> 저희가 오늘 피로 유명한 영상 두 개를 <웃음> 번째에 <웃음> <웃음> 다시 올게요. 어떻게 된 거지? 아. <웃음> 네, 이거. 아. 어, 저거는 실제로 뒤집은 걸 보고 친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. 그랬으면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면서 그 오른손이 치는 거 왼손이 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분은 계속 오른손만 다른 음으로 쳤잖아요 치다가 <웃음> 결국에 아, 이상하다고 알아챈 거지 뒤집은 악보를 실제로 보고 친것 같지 않고요 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 같네요 너무 떨려서 거꾸로 온는지 모르고 아니면 웃기려고 <웃음> 거꾸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? 응. <웃음> 이거를 그냥 한번 쳐볼게요 원래대로 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진짜로 뒤집어서 치면요 일단 맨 끝이 앞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시작하지가 않고 여기가 앞이 거, 되고 이게 왼손이, 오른손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로 거꾸로 친 건데 아까 그 할아버지는 이거를 음만 바꿔서 쳤잖아요? 뭐 이거는 전혀 거꾸로 놓은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I'm just kidding.